여러은 고개를 들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해 주세요. Lawsuit.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게임 게임 당신은, 게임 게임 당신은, 오늘, 당신은 네, 오늘 게임 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네 당신은 오늘 게임에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 오늘, 게임 게임 <당액> 당면, 오늘 당신은 오늘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 당신은 오늘 게임입니다. 오늘이 고잉 세븐티는 마피아와 보물찾기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마피아가 이곳에 현금 50만원을 숨겨놓았습니다. 돈라인 3에는 마피아 시민 경찰 의사 브로커가 존재합니다. 단 브로커는 2명이 존재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마피아는 원하는 시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하는 인물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원하는 인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현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브로커는 현금을 찾더라도 혼자서 차지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명 이상의 시민 또는 마피아와 공부해야 합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라이어 게임, 보물찾기,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보물찾기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라이어 게임을 통해 보물찾기 시간을 추가 획득할 수 있으며 보물찾기를 통해 시민은 마피아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야 하고 마피아 게임을 통해 시민은 마피아를 찾아 검거해야 합니다. 라운드 진행시, 현금을 찾을 시민은 진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진행자는 누군가 현금을 찾았음을 익명으로 공지하게 됩니다. 마피아 게임을 통해 현금을 찾을 시민이 죽게 될 경우 현금은 다시 마피아를 통해 숨겨지게 됩니다. 아 두세... 네, 제가... 오 뭐야? 도착했어 아, 네, 21층입니다 여러분 어. 21층 아, 주근 주근 열심히 자 고객님들을 주근, 잘 마셔봅시다 야 오늘 야, 지금 너 문을 끝까지 잡아 문을 끝까지 잡아 친구들이 왜 폼을 잡아? 네 아, 일시게 아, 아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아 네. 아니, 근데, <웃음> 근데 근데 왜 다른 의상이랑 달리 도겸 형이랑 승관이 형 의상이 되게 좀 튄다 그러니까 막히한 거지 둘이 서 있어 어 그래 둘이 서있자 맞네 둘이 서 있어야 돼서 있어 원래 벨보이들은 서있잘 저기 승아 씨네 저희 네. 스테이크 미디움으로 하나 주세요 아, 미디움 모든 뭐. 어떤 미디움으로. 스테이크요? 어, 네. 하나 주시는데요. 스테이크. 아 꽃등심으로 하나주니다 꽃등심 외단에다가 죄송해데 영천 형하고 오신 게 아니고 지금 2006년산 와인 으로한잔자 2006년. <웃음> 네. 그러잖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어. 우리 돌라이 원이 네. 이렇게 쓰리까지 오게 됐죠 어떻게 아, 알았습니까? 길이 왔다. 박사 번시시죠 아, 아, 아, 쓰리까지 왔네 쓰리까지 온건 최초네요 그러니까 쓰리이네요? 3D? 1에서 어. 민규가 있었기에서 2에서 있었에서 내가 있었 u 에서 내가 있었 2에서 b i n g u 에서 Binguga is okay. Binguga is okay. Binguga is o k a 잘 b 다뭐 네. 있잖아 지금 지령을 받고 왔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미 다 갔다 온 상황이고 라고 얘기를 하는 승관아 <웃음> 아왜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거야 아 온라인 2때 제가 디너를 잡았던 방식으로 저를 잡으시려고 하면 오늘 아주 큰 코가 다치십니다 라는 말로 아, 겁을, 겁을 주게 아, 만들라는 처음에는 무조건 한명 죽이고 아, 가는데 두마 이제 죽이거 가니까 <웃음> <아니. 웃음> 승관이가 마피아 됐을 때좀 네, 네. 많이 들떠 있긴 아, 네. 해 마피아 된 적이 없어요 지사인데 <웃음>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지 이제 할때됐잖 아 질...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50만 원으로 마피아가 상금을 획득할 경우에는 죽은 시민의 수에 따라 10만 원씩 시민이 상금을 획득할 경우에는 죽은 마피아 수에 따라 10만 원씩 증액됩니다 기본 50만 원부터? 아, 우리 저번에도 50부터였어 마피아가 3명이죠 그러니까 원우, 조슈와 정한이라는 거잖아 <웃음> <웃음> 야, 그냥 뭐 찍고 오는구나 <웃음> 근데 있잖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웃음> 그치? 나도 원우 조슈아라는 생각을 했거든. 어이가 없네. 나도 그 느낌이 싹 오거든. 아 이거 왜냐면 어. 이게 그림이 또 그려져요. 이게. 너는 그림을 잘못 그려. 호시가 그림을 못 그려. 그리을 진짜 못 그리긴 해, 얘가. 이게 완투를 했을 때아리에서는좀 어, 안토리. 의외의 인물들이 나오거든. 원우가 투때 의사로서 바보 소리를 들었어. 맞때맞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서 미안해. 어, 그 바보 소리. <웃음> 이제 상황할게. 그러니까 원형돈 어디다 숨겼어? 도겸이형 모자? 또 <웃음> <웃음> 자 잠깐 우리 아, 저번에 마피아가 민규랑 버논이랑 디노 였잖아첫 번째 나나 형이었지. 아, 너, 너랑 나랑 정한이야. 아, 아, 자 이제까지 마피아 했던 사람이 순. 이 중에 난 중복이 있다고. 네, 어, 중복이, 중복이 있 봐. 중복이, 중복이 있어야 돼. 아니면 너무 쉬워.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나 없을 것 같아. 난... 아 이게 어쨌든 캐럿들이 바라는 부분도 있어서 공평하게 좀 돌아가지 아, 않을까 이번에 싶긴 좀 그랬을 해. 것 같아. 나는. 어. <웃음> 아, 아, 좀더 세게 로로 받았으면 로 다시, 그래. 다시. 세게 받고 이거 떨어지고. 아, 지금 아, 아, 어, 너무 미어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순관이 아니지? 에이. 그러니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웃음> <웃음> 일단 뭐저 여기서는 마피아를 아직 고르긴 조금 서프런 거 네. 같기도 하고. 이번 네. 이번 네. 게임을 <웃음> 저기부터요. 저기부터요. 아, 진우야. 너 원래 먼저 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 정한이 네. 형. 아니야. 야, 너 진실된 사람이니까 먼저 해. 응. 네, 엉터리 아, 그냥. 그냥. 아니, 그냥 진우부터 아, 시켜. 아, 아 너는 아, 운이 없잖아. 하네. 아, 진우하고 싶어. 아, 너 중간이니까 <있으니까> 빠진... <웃음> 아 일단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진실입니까? 너 중간 했으니까 빠지. 자기의 심박수를 인지시킨 다음에 누르고 돼. 어떻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인식 <지금 웃음> 중이야. 지금 인식 중이야.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웃음> 선수지? 네나첫부터 못한 아, 망했네 바로 찾진 준비 잖아아 자기도 놀랬잖아 장훈이 <웃음> 아, 거짓말, 자, 거짓말 할 건데? 야! 나, 나, 어. 거짓말 할데 어. 어. 기계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 어. 너무 잘해서 어. 얘도 속인 거지 어. 어, 어. 기계말도 어. 속인 거랐어요 어. 디노 선수네 선수 오케이, 권원이하고 <웃음> 민규하자 왜? 아, 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어차피 중간에 탈락될 거야 나는 시민이다 나는 시민이다? 네 오, 이런 질문을 할거짓말 바로 죽여야겠다 오! 오! 야, 우리 마피아 자식 아, 너는 야! 마피아! 너는 마피아! 마피가 마피아! 나...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그러면 0쇼만할수 있어 있자. 거야. 끝난 거구나. 아, 아, 끝난 거야. 총 획득한 추가 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 총 5분 30초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찾아? 너무 짧은데? 시, 자. 야 우리 가기 전에 다 안주머니 한 번씩만 보고 가자. 진짜. 좋아. 안주머니 양심껏. 야 안주머니 다 까고 와. Tonight like three 지금부터 시작. <웃음> <웃음> 아휴 이걸로 또 하고 있는구나 이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찾는데 못 찾는 사람은 평생 못찾아못찾아 못 찾아, 이거는 황당한 데를 봐야 돼 황당한 데를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났을 거란 말이지 누군가 찾겠지. 누군가 찾겠지. 진짜 카메라를 뚫고 돌려보고 싶다. 어, 보논이 열심히 안 찾는 거 보니까 마피아인데나뭐 이런 거 너무 못 해가지고. 백 열어봐. 어, 왠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나와. 아, 혹시 몰라. 잘 숨겨놨을지. 이거 한 이거 한 해봐봐. 몇 한번 해봐봐. 이렇게 이사 들어보자. 그 이거까지 들어보자고? 어이이 이거, 이, 이거 <웃음> 이렇게 망쳐도 돼? <웃음> 이 바보들 이렇게 뻔한데 안 숨겼다니까 마피아는 저번에도 뻔한데서 수승했어요. 아 근데 네. 지금 첫 번째 판을 안 했는데 막상 <웃음> 예상이. 우주 아니, 이거 아니겠어. 어? 어? 이게 <웃음> 뭐야? <웃음> 아 이게 뭔데? 돈 찾은 줄 알았잖아. 아니 아니 면봉. 오, 백원백원백 원. 그래서 무언가를 살릴 수 있는 쪽지들이 있대요 그걸 찾아야 돼요 들어야지 d 정아왜왜 u 정아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걸 든다고? 어 밑에 뭐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걸 든다고? 응.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돈라이 golden double? 이이걸 든다고? 들어야지. 어. 느낌이 오는데? 제 마피아를 그때 해봤이 결과 정말 오히려 숨길만한 곳에 안 숨긴다는 것이 마피아의 그런 심리죠. 예를 들이서이 이런 데 이제 숨길 리가 없죠. 그 봐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데. 이런 데는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 그러면은 의외로 안 숨길 것 같은 곳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제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 자. <웃음> 안 들어가지, <웃음> 그 <그게. 웃음> 카메라야, 이거? 카메라 숨겨놓으셨구나. 아이 그 비결 하나 다볼 수도 없고 여기도 가능하잖아, 그렇지? 아 이런데 너무 뻔한데. 그래서 어, 보나 너 뭐야? 나. 너 그냥 시민이야? 응. 어, 어, 뭐 없어. 아, 그냥 시민인데. 제가 마피아를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 마피아 해봤잖아. 해봤지, 해봤지. 이런데 안 숨긴다고.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데. 그렇지, 그렇지. 이런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데 진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데 진짜 찾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어. 그지. 그런데 찾을 필요가 없는 그치, 거지 없지, 없지. 이런데 찾을 그치. 필요가 없는 거지. 약간 저런데 약간 팀 사이 이런데는 그러니까 그 여, 그런데 이제 안 숨길 것 같은 데다 숨기는 데 의외로 의외성 있는 곳. 어. 어. 약간 그게 액자 이런데도 약간 아니면 이런데는 안 들어가 있겠지. 어. 그러니까 액자 뒤 이런데 진짜 재는네 이게 형첫 어. 첫 번째 판은 탐색이야, 탐색 그치, 그치 어,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음. 이런 거 보는 거지 어. 형 뭐야? 아, <웃음> 어디 있는 거야? 지민이지 <웃음> 찾았나? 열쇠 보이나야 열쇠 보이냐? 열쇠? 일단은. 일단 챙겨야 될것 같은데 뭐지? 형둘거 아니지? 가져가야 하나 형둘거 찾았어, 아자 찾았어. 찾았어 나 이거 찾았어 돈을 찾아야 될것같 이건 아니지? 어, 돈을. 아니 일단 아! 근데 가지고는 있어 조금 이걸 열면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가지고 있어, 그죠? 야 열쇠를 찾았어 어, 아, 경주야 그래. 어, 그럼 어디다 숨겼어? 어, 나도 모르겠어 다시 제자리에다 아니, 나는 어디요? 진짜 찾는 거에 어디요? 운이 없어가지고 어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막 이런 데 숨겼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아니지. 아닌 것 같아. 닌것 같아. 숨겼으면 이제는 거의 뭐이 정도야. 이 정도까지 숨겨야 지 숨긴 거지. 아 뭔가 윤종한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 네, 뭐 윤종한은 숨겼어 지금. 아. 어. 저는 오늘 카메라를 집중 공략해 볼게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를 멤버들이 안 건들 거를 알고 카메라를 만졌다면. 숨에 흐르는 곳으로 따라가 니다 여기 뭐가 있더라고 형아 어, 기이 근데 아무것도 아, 아니야 깜짝이야 뭐야 형이 만든 거야? 아니 어, 아니 들어가 있어서 뺀 거야 뭐야? 뭐야 이게 왜 들어가 있어? 아그 <웃음> 표현명 뭔데? 돈 누가 가져가는 거 같아. 어? 돈두가가져간는거 같아. 있었어. 봐봐, 봐봐. 여기 카메라가 있다. <웃음> 여기 카메라가 왜 있을까? 밑에도 볼것 같아. 아니, 여기 봐봐. 어? 카메라 왜 여기 있어? 카메라가 왜 여기 있을까? 어? 야, 야 여기 테이프도 있어. 아니, 깜짝이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지금 테이프도 있잖아. 여기 돈을 붙여놨었던 뻔. 야, 야, 여기 돈 있었어. 누가 가져갔어. 있었다고? 내가 찾았네. 찾았어. 지금 야.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 또는 지금 바... 시민이 찾았어. 아니 어떤 바보가 근데 여기다 숨겨? 어떤 바보라니? 찾았다고? 지금 여기에 어. 증거가 너무 많아. 트릭 아니야? 카라가 있어. 야 이거 진짜 트릭이야. 어, 어느, 어느 바보 같은 PD님께서 그, 너무 쉬워요, 아, 너무 자냐? 쉬워. 요릭으로서 카메라 설치하냐? 야 그럼 카메라 설치 해놓고 어. 돈을 넣지. 아, 끝났다고 5분이? 어. 5이 지났다고? <웃음> 원래 첫판 이런 맛이지. <웃음> 난 사실 내가 지금 찾았을 줄 알았어. 돈 누가 찾았다니까 지금 그 카메라랑 거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 거, 거기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아, 먼저 한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돈을 보내주시면 그냥 돈찾으시수있잖돈 찾으신 분요 알겠습니다 세명 있는 방 말하는 거잖아 세명 있는 방이요? 마피아 방 일곱 명, 일곱 명 아, 일곱 명이구나, 아비 아비 아비 아아세명 있는 방안 찾으면 그냥 욕 부르면 되잖아 가톡이 길다, 준거나. 어. 길다, 길어. 봐. 거 보낼 게만나봐오나 약간 흐흐흐 본거 같은데. 어누야, 너돈이치 바꿨니? 나? 왜 문장이 길지 이만한데비 문장이? 난 니은 한난 니은 한개 보냈거든. 일단은 얘기를 해주신 거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십시다 알겠어 아, 판단 어, 판단 좋죠 여기서 세, 세 명은 시민인 척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다들 아, 진짜 티 별로 안나어 이제 안 난다 오늘 잘하... 야다 잘한다 이제 진짜 마피 예상이 안가야 슈아야 눈동자가 어, 네왜 이렇게 흔들려? 나 아무것도 아니야. 어 디노 왜 이렇게 뭔가 궁금해궁금해궁금해아 어, 버논 <웃음> 어, <곰곰해. 웃음> 아, 오늘 디카플리오 같은데? 근데 일단 버논는 거짓말을 들통이 나서 그러니까 아쉬워 아씨 뭐 누구 누구 모르고 아우 보셨네 아, 아까 그 트릭이네 나또막 똥촉 이런 거나보겠다 자막으로 돈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 아, 그냥 그돈 찾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아까 왜 카메라를 거기서 넣고 그냥 그냥 밑에 찍는 <웃음> 거 보는 사람 아니, 찍으려고 한거 아닌가? 그러니까 밑에 뒤지는 아, 분위기를 아, 찍으려고 아, 나 밑에 많이 뒤졌거든 어, 근데 브로커들은 지금 장소를 알고 있는 거 같아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아, 이제, 이제 알 이제 거야 알지. 아마 어. 브루커들도 밤이 돼서 이쪽 방에 있어요 이쪽 방에 있어요 이렇게 어, 어, 물어봐야 어, 어, 어. 돼 근데 지금은 돈 라인 시즌 3를 <웃음> <웃음> 한명 죽여야지 그럼 거짓말 탐지기로 죽은 버논이가 <웃음> 먼저 조심이 가라 <웃음> 아니 뭐 의심이 가는 사람 있는지 찍어보든가 그러면 도겸이가 한번 찍어줘 나 진짜 의심 하나도 안 가. 그럴 거 같아 응. 어떻게 내추 한번 다들 믿어볼래? 변해 변해 보지야 믿지 않는다 한 얘기해봐 아믿지 않는다 한 얘기해봐 나 김민규야 민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실 지금 딱 이렇게 했을 때 멤버들의 표정을 좀 보려고 했거든 자꾸 표정을 안 봤는데 뭘 봤다 그래 진짜 미안한데 야, 아프다. 시즌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항상 같은 패턴이네 그거 이제 안 걸려 아프다. 아프다. 알았어 너 원투 잘했어 이번 아, 끝났어 너 나만의 루틴이 있어 어, 형이 루틴이 확실히 어, 지켜 그렇지. 민규라고 얘기했지만 난 솔직히 민규라고 생각 하지 않았어 <웃음> 그런데 야난 뭐냐? <웃음> 내가 민규라고 찍는 순간 웰스쿱스의 루터 아 정말 행복해 보였어 아 그것은 그것은 찰나의 순간에 직선... 몰라해난주마피아는 <웃음> <웃음> 아니... 너야! <웃음> 찰나의 순간에 행복한 눈동치. 혹시 마피아 분량 진짜 잘 뽑는다. 야, 저걸 하고 싶었다고. 아, 난 한가, 난 시민은 아니야. 근데 마피아도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일단 죽이고 볼까? 잠깐, 잠깐, 잠깐 쿠스 형이 성격으로서는 마피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가면 어떡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자영은좀대답한 <웃음> 거야 <제가. 웃음> 이러면 마피아한테 우리 정체 다들 도망했어 아, 지금 쿠스형말 듣고 쿠스형 죽일 사람이 있었어? 야, 있을 수도 있잖아 <웃음> 아 얘들아 승관이야 승관이야, 승관이야. 이거는 아니 100% 승관이야 100%까지 됐어 이제 방 약간 좀 서운하게 해서 그런 건가? 죽이고 싶어 <웃음> <웃음> 네, 형 이제 볼량 다뽑았니까조용해 <웃음> 조용히 하래 <웃음> <웃음> 다행히 철나왔는데 너무 시간 오래 끌지 맙시다 그래, 그래. <웃음> 어제 <어디> 오지?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형 가요? 아니요 <웃음> 죄송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돌 라이 트때 감정만으로 디노를 잡아냈습니다 저한번 그렇죠. 믿어주시죠 어 오케이 한 번만 오케이 한 번만 그 코시 형 알코올 검사 할 때처럼 한 번만 하겠습니다. 뇌를 <웃음> 아, 아, 뭐 감정으로만 하세요. 아, 내를 뇌를 검사하네. 이상해. 우와. <웃음> 야 진짜 감정사 같아. 선생 <웃음> <야, 웃음> 이상해 근데. 야 이상해. 아, 이상해. 와, 기분이 이상해. 와. 되게 이상해. 막 아, 따뜻해. 혼이 어. 혼이 왔다 간것 같아. <웃음> 이게 뭐야? 한의사들이 맥 잡는 거 알지? 우와, <웃음> 약간 그. 그런... 한번더 하는 것도 더 이상해. 어 저. <웃음> 전... 전두엽에 온도가 살짝 뜨거웠을까 <웃음> 저런 직업이 있나? 아, 없지 야, 저, 뭐, 저 뭐야, 초룡역자야 야, 야, 호시가 한 것처럼 쟤도 불량 뽑는 거야 <웃음> 문준이는 오늘 끝까지 열심히 찾을 거야, 문준이는 야, 부비티아이 부비티아이? 불량 <웃음> <웃음> 뽑기, 불량 <분량> 뽑기 불량품. 어떻게 해, 누구야? <웃음> 자, 어. 순간이 <웃음> 너의 감정으로만 판단한 거잖아 지금 살짝 디에잇 형이 왔어요 디에잇 어 형과 민규 형이 살짝 느껴졌어요 아, 저요? 아, 민규는 계속 있네 아, 민규 형죽여 저는 이제 예, 죽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 먼저 죽이자 좋다. 어, 잠깐만요. <웃음> 아, 좋다 뭐, 그래. 죽고 싶은 사람 살려줄 필요 없잖아요 좋은데? 누가 죽고, 아, 죽고 싶다까 아,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제가 사실 처음 민규를 찍었을 때 민규의 눈빛을 봤습니다 <웃음> 어땠죠? <웃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 두려워해. <웃음> 그래서 누구 죽이는 거야? 민규 형? 아, 에스쿱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나는 세 명이 이상한데 슈아 슈아 정한, 호시가 이상해 호시 원래 이상해 <웃음> 원래 저캐릭터긴 한데 오늘 유독 그러네 나는 정한 나? 형이 의심돼 나는 시민은 아니야 근데 마피아도 아니야 나한명 조금 더떠올랐는데 오케이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원우 형 어때? 아 형! <웃음> 내가 지금 그말 하려고 했다? 근데 진짜로 진짜로 <웃음> 그래 오지오작가라 하나 얹어 이, 이 얘기를 하는 야. 상황 속에서 민규 형이랑 원우 형이랑 진짜 슈아 형이 조금 의심이 돼 조금 야 너는 의심 가는 이유를 얘기해 봐 사람마다 촉이라는 아, 게있잖아요촉촉이 아, 믿고 하는 거지. 촉. 제일 <웃음> 공통적으로 계속 그 뽑히는 사람들이 있네. 나는 세명 있다. 나와 나는 지금 이제 이제. 너너 누구야? 원우, 민규, 슈아, 정한, 그러니까 호시. 아예 내가, 내가 뽑히는 이유는 어, 지금까지 한 맞아요. 번도 마피아를 안해서 뽑히는 거 그게 흐트. 어. 아니 민규 형, 민규 <웃음> 형. 민규 세 명이 대 말해도 될까? 아, 민규 민규 얘기. 해 민규. 민규까지 딱 얘기 듣고 한 명씩 투표해서 주장이야아 민규. 저이잖아 민규 얘기 언제? 말할까? 아 해. 나는 우선은. 승관이의 말에 조금 동의해서 아, 아. 명호가 조금 의심스럽고 아, 명호 좀 있어. 그러니까 명호는, 명호는 좀 아니야. 그래. 약간 그나마 의심스럽고 원우 형은 음. 사실 이유는 없지만 뭔가 분위기상 그나마 음. 의심스럽고 어.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한명딱 추가하자면 나는 준이야. 준이. 아야 준이맨날 어. 나... 저러고 있어가지고. <웃음> 아니야 오늘 표정이 좀더활차고요아 그래? 잠깐. 옛날에 비해. 오늘 유난히 말이 좀 있어. 그래 그렇지 어. 있지 말이. 야 보만 근데... 반복하는 거 봐. 이게 나오는다. 고야 아, 들어봐 나 동완데. 뭐라? 이렇게 해봤어. 돌라이토라인토이라인 <웃음> 토라이, <웃음> <도, 돈> 라인 토라이, 라이 토라이, 토라이. 토라이, 토라이. 토이 토라이. 토라이. 토라이. 토라이. 이이 편지 나오면서 나오고 있어 심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 바보 되는 거야 너 바보 좋아하고 뭐어 <웃음> 근데 한번 해봐 화났다 1년 만에 꺼내면 감정 조각을 안 시키는 겁니다 <웃음> 나도 초기라는 게 나도 시도해볼 수 있잖아 어 근데 초 너무 안 맞아 <웃음> 근데 좀 빨리 내지 마 <웃음> 목에 핏줄이 노래할 때보다 더서잘안써 <웃음> 준혜 <사사 자랐어. 웃음> 지금 귀까지 빨개졌어 일단 한 명을 죽여야 되잖아 도전을 죽이자 갑자기 나를 왜 죽여 갑자기 나를, <웃음> 갑자기 나를... 야, 야 호시야 불량 뽑아주는 거야 <웃음> 나는 정말 열심 하나도 안 하고 있었잖아 갑자기 나를 왜 죽여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더 억울하게 움지 죽여보는 아, 거아니야아니면 진짜 조금 머리 아프지만 쉽게 가위바위보 할래? 아이, 뭘, 아이, 아이, 아이 뭐야, 뭐야 그게. 어차피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 아빠 도 죽고 싶다고 죽여 그래 너 죽자 그래 그러자 아니야 호시부터한명 아니, 투표하자 그래. 조, 나는 하... 아니, 이 형은 진짜 예상치 못할 때 뒤통수 전문 그냥 뒤통수를 옆에서 그냥 훔치 버리네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표정이 돌라이의 자 이상하게 돌라이 하지만 애매감이 확 올라오네 확 올라와 아, 고인세븐즈 차리 이것만 기다려 왜냐하면 1년을 잃어 아 너무 웃겼네 어. 지금 나, 나는 나 민규로 할게 일단 그냥 나너 의심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는 거야 어. 그냥 느낌대로 그냥 가는 그냥 거니까 감정적으로 가지 말자 어. <웃음>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는데 명호 갈게 <웃음> 이게 진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어,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래. 나는 원우 형 갈게 야다함정씩이네 이는 사실 다 없어 지금 느낌이야 어, 초기야 아, 두명 나오는 순간에 그냥 그 사람 가는 거야 어, 어 가는 거야 마피아들 서로 아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마피아 안 살아야지. 야 그러고 보면은 참 잘하네 연기. 잘해 이제 마피아 잘해. <웃음> 혹시 나나 조금만 생각해도 돼. 어, 그럼, 그럼 원, 명호부터. 나는 원호. 난 원우. 조금 오, 재밌게 진짜 난 미안하지만 어 미안하지만 나 명호. 나 준영 할게. 어. 나 디노. 어? 디노?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나도 그냥 초기야. 어. 나는 명호. 명호. <웃음> 나 진짜 명호. 아니야. 아, 진짜 아, 아니야. 일단 일단 투표를. 아니 그첫 번째 준호은 너무 얼굴하잖아. 아, 그 느낌 먼저 알아. 준이 가보자. 디노. 디노 투표. 어야너살수 있을 것 같아. 아, 나 원우요. 디노 누구? 호시, 조슈아, 원우 중에 한 명일 거 같아. 자기 뽑아도 돼. <웃음> <웃음> 어, 뭐정 자기가 의심된다면 <웃음> 원우. 원우 원우 대표. 원우 대표. 자 시아 형 마지막. 남았어. 시아 남았어. 남았어. 마지막. 아닌 이유를 한번 말 말해줄 수 있어? <웃음> 지금 내가 마피아로 뽑힌 이유가 마피아를 시즌 1이랑2를안 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 그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기 <목소리> <목소리> 아, 의미탈 의미탈 노노 초기 초초는 초초초 그러니까 초기라는 게왜 서냐면 얘가 1 2를안 했기 때문에 3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서는 거야. <목소리> 그거제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시민이야. 맞아. 근데 지금 근데, 다 아무것도. 근데 없긴 모두가 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의심의 아니지. 이유라면 나도 지금 몇푼를 받았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따지면 그 이유가 될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 첫 판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해. 근데 형은 첫 판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얘기가 이밖에 없는 거지. 맞아. 난 시민이 난 시민이거든. 첫번가위바위할까 너무 첫번 불쌍해 슈 불러야지, 형은 몰라야지 나는 민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민규, 해보면, 민규 형이 걸봐 어. 자 얘들아 막판 뒤집게할수 있는 기회 줄까? 어때, 어? 우리가 뭔데 지금 어. 기회를 줘 원우 씨 번복한대요 저 원래 원우 형이었었는데 어. 민규 형으로 갔다 왔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네. 나도 민규 아나 원래 민규였어 이거 왜 민규 몰이 아니야? 근데 진짜 웃겼던게 뭔지 알아? 어제 나랑 민규 랑차 타고 가면서 민규가 나 진짜 내일은 호시 꼭죽을 거야 원우 은첫 번째로 호시 죽을 거야 했는데 바로 민규 죽어 <웃음> 형, 나 근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니 아니. 어. 아 그래? 어 졸려. 아 그래? 졸려 참이었어. 아이뭔 말을 내. 내가 보니까 진짜 원우 형, 민규 형은 <웃음> 얘기를 <맞네>. 들어봤잖아. <웃음> 어. 이렇게 모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명 죽일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웃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웃음> 그래 그래. 근데 원우 형이랑 민규 형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웃음> 아일2 얘기를 있었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나는 어, 조금 타겟을 다른 곳으로 좁히고 싶은 게 <웃음> 어, 어. 어떻게? 조슈아 호시아. 조슈아 호시. <웃음> 오 호시 형 같은 경우는 보통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기 마련인데 내가 하는 호시 형이라면 나 마피아 아니다. 라 <웃음> 아 그럼 나도 호시로 갈래. 오 나도, 호시로는 호시로는 나도 오 호시로 호시 가자. 나도, 나도 호시로 가자. 건승이에요. 자, 자, 자, 잠깐만. 건승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디노부터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 얘들아 군중 심리에 이렇게 넘어가지 마. 너 조용해. 히온라이의 남자가 죽는다. 아니, 죽으면 죽는데 얘들아 군중 심리에 넘어가자 마. 어, 알겠습니다. 어디 보자. 살짝... 오늘 개인전이잖아. 개인전이잖아. 얘들아 나 진짜 개인적으로 이기고 싶어. 자 디노부터 디노부터. 이제 저물 때가 됐지. 조슈아 오. 오. 여기서 갑자기? 허시 느낌 왔어 지금? 디노 디노 아유. 아 아유. 어. <웃음> 아니, 아니, 알겠어 오케이 오이안 들었나 봐주이 그때 어. 퍼포트 <웃음> 연습할 때 손을 뜨는 거 미안해 아. 하나 둘셋좋아 <웃음> 뭐야 야 1분 전까지 이게 <웃음> <아니>, 알아? <웃음> 왜 때려 변동인데? 내 변동인데? <웃음> 나 나만 쳐다보면서 어떡해 쳐다보도서봐 노릇패스도 아니고 허우씨 보고 있으면서 <웃음> <웃음> 아니 디노도 아니, 무슨 여론 타봐 노른 팬시야 뭐야 <웃음> 그 재미야 원래 <웃음> 원래 그 그래서 <웃음> 하나 둘셋 정한 정한 야 판도가 아주 <웃음> 새롭게 돼가고 있어 <웃음> 왜 이렇게 치열해 저 후지야 나는 니네 꿈을 잃어 그냥 <러, <러> 벌써 이러고 싶잖아 천천히 죽여줄게 그러면 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러> 호시 야, 야, 정신, 바로 <웃음> <차렸어>. <웃음> 정신 바로 차렸어 정신 바로 차렸어 이 형은 항상 졸려야 할때 어, 쓸데없는 안해 그러다가 어. 팁다 망쳐 너나도 아, 호시 나 그냥 호시 나이해 없어 갔다 갔다 나머지 애들이 다 도와주면 다른 사람 죽을 수 있는 우리 네명만디너야 야 우리 보시 아피아가 아. 많이 죽어야 시민의 돈이 올라가잖아. 그치 그치 그치 아, 그치 평강 준다 해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아. 시민이 죽어야 돈이 달라지금 지금 무을 무릎했어 무릎했어. 지금 태세를 어. 어떻게 바꿀 아, 건지 지금. 아나 진짜 진짜 아. 아니야. 어, 지금 호시랑 오표 그리고 나머지 또 누구? 여기 호세가. 여기 네 명이 수현 안 뽑으면 너가 죽어. 아 오케이 수현. 수현 네, 아. 아. 내가 죽었지. <웃음>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그럼 호시야, 아니야, 진짜 무슨 말이야? 형 마피아는 아닌데 갑자기 갑자기 모리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모리가 아닌 고예요형 그러면 구중심리 때문에. 알았어, 경찰이 형 존재 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어, 나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어 잠깐, 잠깐, <웃음> 잠깐. <웃음> <우리> 지금 <웃음> 어 나의 무시랑 멈추면 당황했지만 이건 당황하지 않아 일단, 아, 일단, 어. 일단. <웃음> 아니야 <웃음> 난 진짜 2 0 0 경찰이 나를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웃음> 난 진짜 나는 <웃음> 이.. 200억 프로! <웃음> <웃음> 난너몇 프로? 진짜 나예보란 말이야 예물 말이야 야 유치하다 유치해 아, 근데, 좀 호시 네, 사서 조수아 3이지 오케이 나는 아, 그런 호시 내가 아,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내 눈에는 솔직히 호시도 안 보이고 조수아도 안 보여 나도 다른, 그래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어차피 내가 그 사람 투표해봤자 얘가 죽는 거는 그러니까. 전화가 없잖아 바발라주세요 아니 조금 섭섭하네 <웃음> 저거 진심이야 아니, 나 진짜 이거 1년 기다렸어 1년 기다렸어 야, 마음이 그렇잖아.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지. 밤이 어. 와볼까? <웃음> 그래,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래. 주기자. 호시로 우리 이제 호시로.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이미 많이 몰렸어 시민일 거야 호시 형은 맞아 내가 봐도 시민이야 아, 드디어 오, 첫 마운드 끝났다 막기는 그 거야, 거야. 아, 시민이야 야, 야 나도 마찬가지야 약간 첫 판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저번에는 그래도 야 이제 마피아일 거야 이러고 아, 죽였는데 아, 너희는 시민이야. 시민이야. 아, 시민이야. 아, 시민이야. 아, 시민이야 이제 마피아의 시대가 포렴이 바뀐 아, 거야 이제 아. 오늘은 그 누가 죽어도 첫판째는마피아 죽이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오늘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시는 호시가 소장되었습니다 맞아 역시 호시가 배고프고 달성했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오늘 게임의 시민이자 의사입니다. 와. 미있 7 0고 m l 들어 0 0 0자 l 정체를 확인하세요 0 0 0 0 m l 10,000ml, 10,000ml, 1 0 0 0습니다 10,000ml, 10,000ml, 1 0 0 0 1년 동안 기다린 거0탈해서 그러는 거야? 0 <웃음> 네, 너무 재밌어? 누가 죽었어요? 오 의사! 의사 미쳤어! 의사 누가? 이번에 의사 똑똑한 의사 해! 미쳤어 똑똑한 사람이야 형, 근데... 두 번째 미니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호시 지금 위치 재밌어 보이는데? 호시 시왜 이렇게 웃는 거야? 아, 왜, 왜, 왜. 너무 재밌어? 알고 나니까? 진짜? 하하하하 <웃음> <웃음> 어, 예, 예. <웃음> 웃는 거 웃는 거야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어 나는 스스로 재미없다고 생각해 진실이 너무 겸손한 거야 아니요 거짓말할 거같 진실 나와야 되잖아 어잘 알고 있어 다행이다. 방정은 그 약간 자기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는 잘, 것 같아. 하는 가수다. 나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웃음> 재미없이. 나는 착하다 아니요?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잘하네. 아주 잘했어. <웃음> 진실이다. 아무나 바로 넘어가도될것 같은데. 잘한다. <웃음> 나이스. 와, 아주 잘했어. 퍼펙트. 너는 이제 어떡할 건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정직했어. 게임을 위해서 아주 정직 아주 잘했어. 아주 정직했어. 자, 나쁜 의사다. 나는 휴대폰 없이 살수 있다. 아니요. 절대 못 살지. 어 이번에 좀 많이 늘겠다. 오, 오, 오, 좋아, 좋아. 많이 나, 많이 나, 많이 나. 나는 오늘 촬영이 만족스럽다. <웃음> 아직은 그닥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웃음> 욕심쟁이네저 형의 만족스러운 촬영은 뭘까? 자기 불량 많은데. <웃음> 와. 나 진짜 만족스러워 아직 자기 분량이 아보 모질하다 조금만 더와민규야민규 <웃음> 가져왔네 <웃음> 나는 겁쟁이다 맞아요 근데 질문이 다 약간 진실 나오기 쉬운 <웃음> 느낌이야 감성성 <웃음> 아 스팀도 <진짜> 무서워 <웃음> 야 우리 대박이야 <웃음>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진짜 거짓말한 거 같잖아 <웃음> 야 다음 판번논인데 나는 지금 퇴근을 하고 싶다. 아니에요. 퇴소가 싶다. Oh, oh. 아 아직도 여기서, 여기서 여기 oh. 나와 오명호가 퇴근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을 있을 수 있을 있어. 이제 끝났어. 이 끝났다 끝났다. 아니야. 오오 오늘 마피아인가? 나 날, 누가, 오늘 뭔가 특별한 임무가 지어졌나? 책이 있나? 아, 나는 상금을 혼자 가져가고 싶다. 네. 이 문이 너무 쉬운데요? 이거 약간 시간 주기 게임인데? 어제 샤워를 했다가 더 재밌었던 거 같은데. 내가 바스때이 정도면 은 뭐가 있어 3분. 한 3분 멀었어 시간 이렇게 수도 못 찾아 질문 주세요 오늘 양치를 하지 않았다 <웃음> 아니, 하지 않았다 아, 않았다요? 아니 진짜 솔직히 나한테만 이런 질문을 야, 주는 야, 했다, 거야 솔직히. 하지 않았다 했다 했다 했다 두겸아 어. 두겸아 진짜 야, 했어 안 했어. 야, 했어.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도안 하고 했어 안 했어 도안 하고 양치잖 아 거리만 치지 말자 내가 네, 양치했어 저도 알고 아, 있으면 아, 양치 양치 양치했어 <웃음> 양치했다고 아 잠시만 양치했어 양치 <웃음> 총 획득한 추가 시간은 3분 30초입니다 지금부터 8분 30초간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타, 좋다 좋다 아 좋아 양치 oh, nice 시작 양치했습니다 For nice 시작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웃음> <웃음> 우리 그돌 라이트 때그 <웃음> 도겸 형이 뒤꿈치로 <웃음> 정가니까 까가지고 <웃음> <깎아주> 주영 <주형 웃음> <주형 웃음> <형 웃음> 방송에도 뭐 편집도 안 되고 <웃음> 그냥 혼자서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여기서 <요리> <웃음> <바로 웃음> <웃음> 그거 진짜 <웃음> 웃겨. 그래. 좋아그 내가 래야 그래야. 내가. 자.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아니, 아 그게. 그게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정강이를 어쨌든 뒤꿈치로 이렇게 창고잖아. 근데 얘는 몰라 계속 하고 있어. 이게 약간 계속 못 알아채니까. 아 맛풀리스 이거. 아 하지만 실수했어 아, 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